는예 6월달 우리 벌써 네 번째 아, 문 바꿔야 되겠다 <웃음> 예네 번째 저희들 그 예신 부모님들 성소 분과장님 분과위원분들 모임을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각자 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이 또 의미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 예,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예, 더워져갖고 뭐 여기도 이제 저희도 사무실이 조금 뭐라고 할까 햇빛이 계속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햇빛을 받는 데라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 올해 작년에는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좀 이렇게 어려움 많았는데 올해는 또 너무 덥지 않을까 하여튼. 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백신 혹시 맞으셨나요? 저는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제 백신 이제 잔여 백신 신청해갖고 빠르게 움직여서 예, 백신 맞았고 그 다행히도 예,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알기도 하고 뭐 열도 나고 신부님들은 많이들 맞으셨거든요. 주님들도다 맞으셨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다행히 예, 이렇게 예, 뭐 열도 안 나고 뭐 통증도 거의 예, 없었는데 신부님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다 예, 그래갖고 제가 아, 나 아직 젊은데 그래서 조금 약간 건강이 좋지 않은지 아, 알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도 복음을 오늘 뭐 복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10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뭐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 제자들은 예, 어쩌면은그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 뭐를 따랐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잘 알듯이 당시 상황 안에서는 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에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뭐 이제 큰뭐 이제 벌을 받거나 뭐 이런 어떤 그들을 옥죄는 두려움 하느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게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그들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권력을 힘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죠 자기들 나는 우리들은 이렇게 율법과 뭐 철저히 시키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차원으로 아주 율법을 악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율법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도록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살수 있도록 마련한 어떻게 보면 길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정신이 본래의 정신이 이제 훼손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꾸 이렇게 뜯어 고치는 부딪히시니까 이제 폐지하러 온 줄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완성 예, 완성하러 왔다 본래의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대목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뭘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있지 않는가? 내가 뭐주의를 지켰는지 개명을 잘 지켰는지 뭐 죄를 지켜명 여긋난 것을 하진 않았는지 자꾸 이런 것으로 뭐 그것으로 이렇게 자꾸 그틀로 나를 대면 우리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부족했을 때, 뭔가 실수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뭘 지켰느냐, 벌써 이거 이말 자체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네, 하느님이 중요한 분이 아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느님을 그, 뭘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 겉으로 내건건 그거지만 결국은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아 내가 이걸 못 지켰으니까 하느님이 싫어하실 거야 뭐뭐 뭐, 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어떤 지키고 안 지켜고 뭐 그런 거에 너무 몰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막 모든 전부 신앙생활이 전부를 걸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라 오히려. 이런 법이라는 것이, 하느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에집트,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제 주신 그 너희들이 내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출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준그 하느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수 있는 안전한 보호망 같은 차원으로 준 건데, 이제 그거,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를 스스로 올감에는 그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해방의 하느님, 자유로운 하느님은 굉장히 우리가 멀고 어, 내가 지켰을 때 어, 잘했어, 내가 못 지켰을 때 굉장히 우리를 좋지 않게 보는 하느님, 뭐 약간 이런 차원으로 하느님을 좀 이렇게 예, 예, 하느님의 그그 그 크신 하느님을 아주 그냥 인간 우리들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로 예, 크신 크고 자비와 뭐 대자대비하신 그죠? 그 사랑의 끝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완성하러 왔다 해지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 법조항을 뭐 뜯어 고쳐서 아 이게 부족하니까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하느님의 뭐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자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러 오신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사랑 자체, 가장 확실한 하느님 사랑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의미도 이렇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복음을 이제 간단히 복상을 해봤고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저희가 제가 이제 미리 오늘 아침에 좀 늦었는데 왜 고민, 고민이 많았어요? 아,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할까 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렸는데 좀 어떤 성서에 관련된 교회 문헌이나 지침들을 좀 읽어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른 뭔가를 좀 해볼까 하 고민의 끝에 이제 뭐를 하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정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예비신 학생들 운영, 새로운 운영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새로운 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다 말씀드리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그 핵심은 이제 그 동안에 어쩌면 예심 모임의 그 어떤 뭐 이렇게 그 진, 질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와서 이제 사 개월 정도 지내면서 했고 그래서 예심 모임 자체를 아주 의미 있고 알찬 모임으로 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예신 모임을 이제 3년, 까 3년짜리에 큰 주제를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첫 해는 부르심이면 부르심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 아브라함, 뭐, 모세, 뭐, 바오로, 베드로, 이런 어떤 성경의 본문을, 본문을, 부르심과 연관된 본문을 갖고, 아이들하고 깊이 이렇게 그 본문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복음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르심이면 부르심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쓸 수, 그때 사, 활용할 방법으로 어떤 교육적인 방법론으로 우리는 메타인지라는 것을 이제 갖고 이제 묵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 나갈 것이다. 뭐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또큰 거는 큰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큰 거는 고등부 이제 고등부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고삼부터 이제 신학 학교지원반 고3부터 성소국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늦, 적어도 고등부부터는 성소국에서 직접 모임을 주관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래야 조금 적어도 아이들을 한 3년, 2, 3년은 만나야 아 얘가 어떻구나 저렇구나 얘가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더 깊이 알아서 도움을 줄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고3 때딱 만나서 뭐 친해지는데 한 두세 달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입시 준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반해 주는 느낌이 없어서 이제 고등부부터는 조금 좀 멀리 계신 이제 분과장들이나 멀리 있는 예신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렇게 성소국에 교구청에 와서 가능하면 모임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뭐 그렇게 좀좀 좀그 시스템도 개편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랜 준비하고.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특히 이제 그~ 그~ 아이들하고 묵상지를 갖고 이제 그~ 메타인지적으로 만들어낸 이제 묵상지를 갖고 또 메타인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봉사자들이 필요해 신학생들도 봉사자 중에 일부이고 부분이고 이~ 평신도들 특히 평신도 분들의 이제 봉사자들을 지금 한열분 열 아니고 한여섯 일곱 분 저희가 지금 일단은 찾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한제 생각에는 한 적어도 20명은 돼야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 제대로 실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잘이 조만간에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그 이제 양성을 반 반년 좀안 되겠지만 아무튼 내년 실행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수영님하고 지금 직원분하고 저하고 이제 메타인지 같이 해주신 선생님 크리스나 선생님하고 네시서 벌써 네 번째 이제 모임을 워크샵을 하는데 굉장히 새롭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버겁기도 하고 이게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고 그래. 오늘도 그래서 오전 내내 사실은 무엇을 국과장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할까 하다가 아, 애들하고 지난 주일에 고3들 신지, 신학교 지신 지원반 아이들하고 이제 메타인지로 우리가 질문 만든 것갖고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면 되겠다라고 <놀람>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카톡을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유신문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웃음> 그러면서 오전 내내 거의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통화하면서 아 저도 배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그래서 조금 이게 갑작스럽게 될수 없기 때문에 양성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것은 조금 맛을 아까 좀 전에도 선생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약간 제가 약간 야매지요 아직은 약간 그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막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고 이제 조금 알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이해한 산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약간 시연 같은 예 그래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타인지가 저런 거구나 약간 약간의 느낌과 아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오늘 들어보시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예, 이 자료를 어 자료가 어디가냐? 잠시만요. 이게 아닌디? 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아 나이 전문가가 아니라 큰일 났다 메타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공유할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하 당황스럽네요 이걸 어떻게 저기하지 미치다 방황했어요 지금. 그랬다. 이거 내가 공유하려고 하는 게 없. 이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랬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참나. 아 이거 미치겠네. 데이퍼가... 아이게 아닌데. 아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아. 어... 아이고, 됐습니다. 좀 크게 보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아이고, 나 땀나네, 지금. 됐습니다. 아유,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이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론적인 내용을 뭐 생략할 순 없고, 약간 이제 이걸 들으면, 이제 더 이렇게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메타인지 이렇게 메타가 아마 이 히라보에서 그죠 알파 오메가 거기서 나온 메타 같아요. 제,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고 들으시면 돼요. 예, 메타 메타는 그니까 뜻은 비욘드 뭐 넘어서 저 넘어서 예, 그러니까 넘어서기 때문에 저 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깊은 것이란 그런 의미의 비욘드 같아요 더 깊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메타하면 저 넘어서란 뜻이 있고 이제 커그니션 인지 인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듣고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뭐 하는 그런 것이 다 인지죠 만져지고 뭐 이렇게 그런 감각들 인지 인지한다 우리 인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인지한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넘어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인지한 것을 넘어서는 그너머의 의미, 그더 깊은 것을 이제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 거죠. 메타 인지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하느님 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명제적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진짜로 하느님 사랑이신가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제 더 깊은 그, 그 차원으로 이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타이제 목적을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청경말씀은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갖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교육 방법론이에요 미국에서는 제가 뭐들었 바로는 이제 우리는 막 그냥 단답형이고 거의 뭐 이렇게 그런 식이잖아요 교육 자체가 답을 맞추는 정답을 맞추거나 미국은 자꾸 생각하게 하는 생각을 넘어서 그 생각, 얘가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또 생각하게 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얘기도 해요. 메타인지를 정의할 때. 유튜브에 한번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메타인지 찾아보시고 리사손인가뭐 어떤 한국계 그분 있어요. 그분이 한 강의들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메타인지를 교육 들 공부 뭐 사, 수학 그거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메타인지의 방법론을 이제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단순히 인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이제 좀 이따 읽을게 베드로의 그 부르심 얘긴데 이제 같이 좀 이따 읽을 건데 그냥 베드로를 오늘 뭐 예수님이 갈릴라 호숫가에 서 계시고 뭐 베드로가 있고 아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불러서 뭐 그냥 이런 정보의 차원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단순한 인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지 과정 아 내가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은 인지 차원이에요 아직은 깊은 아직은 더 깊은 차원이 아니죠. 인지를 충분히 하고 이 생각을 깊이 하도록 이끄는 모니터링. 내가 인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아, 내가 오늘 복음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어, 내가 인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예,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니터링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게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구나. 베드로가 응답하는구나. 그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깊은 그 안에서 뭔가 베드로와 예수님 안에 뭐 교감하는 것까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거지.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만큼의 깊이로 예, 얼마나 깊이 이 복음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 하고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니터링도 당연히 무척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스케마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갈증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갈증이 있는 부분이 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성경 묵상이나 이런 걸 권장해도 하기가 어려운지 저도 이걸 이렇게 배우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자분들에게 묵상하라고, 묵상하라고 해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경험하고 복음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복음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오늘 좋은 얘기하셨나 이렇게 되게 따뜻하다, 훈훈하다 베드로 응답했네 용기가 있다. 뭐 약간 이 정도 차원은로의 깊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누, 내가 누군가가 예를 들면 베드로 예수님이 오늘 복음해 보면 우리가 읽으려고 한 복음해 보면 배가 두척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탄다고요. 그럼 분명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선택이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 탔으니까 이런 거를 요거를 메타인지로 이렇게 좀 끌어와서 나의 경험하고 연결시키면 나 나가 베드로가 내가 되는 거죠 나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군가 날 선택한 사람으로 이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두, 배두척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배에 이제 이렇게 타셨을 때라고 했을 때, 그죠? 예수님은 이, 이걸, 이걸 우리가 조금 분석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적용하면 베드로는 내가 되고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선택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선택해줬던 그런 사람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 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되게 애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딱 집어서 나에게 되게 큰 책임을 주셔서 너 줄반장 해. 어, 너 오늘부터 줄반장이야. 어. 어. 어 그랬을 때 나의 느낌이 어땠는가? 어, 내가 뭔가 선택받았다. 많은 어, 사람 중에 뭔가 선택을 받았다. 나는 그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러면 이걸 갖고 이 느낌을 갖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배에 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추출, 추추, 추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복음이 굉장히 내 삶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아요? 네. 표정을, 표정이 아리송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살짝. 미소를 보이, 보이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그렇게 이게 이제 나의 스케마 우리가 지금 보듯이 아 이게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 공유를 중지했어야 제가 쓴게 보이는데 또 엉뚱하게 했네요 아무튼 잠,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썼는데 이걸 중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죠 이렇게 배 두척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 그럼 베드로는 내가 될수 있고 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선택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은 이제 나로 연결되면 나의 삶 안에 나를 선택한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 나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을 받았을 때의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갖고 아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탄탄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힘있는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정도는 이해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경험 스케마를 적용해서 이제 글을 이해 본문을 이해하고 이제 나의 예. 삶을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저도 이걸 이 바, 이거에 굉장히 우리가 어쩌면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 안에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것 같아요. 아주 좀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식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활용했을 때 교수자의 역할, 그러니까 교수자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예신모임을 가정했을 때 봉사자나 신학생들이 되겠죠 그리고 피교육자는 예비신학생들이 되겠고 예신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선택받은 경험을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할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와 그 예신들 아이들과의 신뢰관계가 아주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봉사자는 그 교수자는 글의 내용을 이제 연결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는 그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갑자기 뭐 성경 묵상 좀나 했습니다. 성경 공부 좀나 배운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이 방식으로 아이들 하고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아까 얘기한처럼 수님하고 네번 이렇게 했지만 이제서 조금 감을 잡아 이제서 아주 조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 모여지면 반 학기 정도는 계속 이런 이런 양성을 이제 트레이닝을 봉사자들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해보니까 이게 평신도들이 이 방식으로 우리가 탄탄해지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이 방법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피교육자 이제 예신들의 역할은 교수자 마찬가지로 봉사자들을 신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 모임을 지, 진행하는 사람을 신뢰해야지 아이들도 왜냐면 자신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자신의 경험을 오픈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그 아까 했던 그 미리 좀 저기 읽으라고 했던 누가복음을 갖고 조금 한번 해볼 거예요 한, 한 질문만 갖고 하는데 한 질문만 갖고도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음펴 보세요. 성경. 예, 루카 복음 5장. 예, 성경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루카 복음 5장. 예.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 루카복음 5장 이게 아,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싶은데 공유하면 또 아까처럼 헤맬까봐 겁나서 못하겠어요 <웃음> 성경을 피세요 <웃음> 예,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을게요 예, 예수님께서 예겟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해서 조금 저어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기쁜대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드우의 두 아들 야구부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볼 약간의 맛을 볼수 있으면 볼수 있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다시 여기로 살짝 돌아가 보면 질문에서 이제 질문을 만드는데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 등의 핵심 단어들을 이제 먼저 이제 아이들하고 이건 우리 봉사자들이 할 일이긴 한데 아무튼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어 동사의 핵심 단어를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뭐 뭐 당연히 예수 님 그죠? 오늘 여기서 찾는다면 뭐 예수님이 되게 있을 수 있겠고 뭐 군중도 등장하니까 군중.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네 예, 베드로 베드로가 있고. 시몬이죠, 베드로. 예, 그렇게 있고, 뭐 동료들도 있고, 뭐 사람을 찾는다면,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을 찾는다면, 뭐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이제 하느님 말씀이런게 나오고, 예, 그물을 던져라, 뭐 깊은 데로 저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문장들도 될수 있고, 그죠? 예, 그러면서 또뭐 스승이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될수 있고 뭐 하여튼 중요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 볼 질문은 저희가 미, 미리 보냈던 질문의네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4번인데 이제 그 뭐냐면 5장 5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할수는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하나의 질문만 해보는 거예요 5장 5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상황을 대충 설명하면 예수님이 군중을 가르치고 있었고 배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조금 더 나가서 군중들을 가르쳤고 이제 시몬에게 얘기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5장 5절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제 5장 5절.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니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4번 질문에 보면 시몬이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예, 이게 훨씬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눌 예, 왜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자랐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가 이제 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아 시몬이 뭔가 그냥 뭔가 좀 시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웃든 제자니까 이런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이들의 경험하고. 이 시몬이 왜, 이, 이, 그러나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몬이, 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를 나의 경험하고 연결돼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를 좀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요게 지금 공유해드렸죠? 이 공유한 요것이 이게 하나의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수업 수업이라고 할까 예시 모임을 할때 이런 걸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지금 빈칸이 되어 있을 거고 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질문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의 뭐 제목을 쓰는 거고 질문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에,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저라라고 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건 쓸수 있잖아요. 복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시몬은 네. 밤새도록 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는데 왜 스승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을까요?라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일단 이렇게 애들이 적어가는 거예요. 요, 요 대목에서. 예, 누가 등장하는가? 예, 시몬.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시몬이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을 적의거 팩트. 시몬은 누구냐?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시몬은 어, 본문을, 본문에 근거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본문. 시몬은 어부죠. 어부라고 충분히, 그 뭐, 쓸수 있겠고 그리고 시몬의 지금 상태는 뭐냐 밤새도록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밤새도록 애썼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시몬의 현 주소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서도 스승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시몬이에요 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쓸 수가 있죠 충분히 아이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시몬만 있는게 아니라 스승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잖아요. 스승님 예수님이죠. 스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어요. 시몬 옆에서 계속 분중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그죠? 분중을 예수님께서 가르시몬 배에 올라타서또 심지어는 배에 오르셔서 분중을 향해 가르쳤고 지금은 시몬에게 얘기를 건네고 계시죠. 네.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지금 여기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죠. 팩트, 그죠. 네, 객관적인 정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묵상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네,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네. 이제 아까 아까의 그 풀처럼, 아까의 그 풀처럼. 이제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 보듯이 시몬은 이제 뭐죠? 밤, 어, 어부고 뭐 애썼지만 실패했고 그저 그렇죠? 약간 지친 상태일 수 있고 뭐 하여튼 실패해요 실패 어쨌든 실패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물을 던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요 말씀대로 실행 말씀을 실행했어요 예, 요게 시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시몬 곁에 계시고 있고 옆에 있고 군중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시몬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이제 어떤 제시를 했어요. 제시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사실인 거죠. 이제 이거를 요거를 이제 왜 시몬이 그물을 던졌을까, 그물을 내렸을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어떻게 왜왜 왜 내렸을까를 이제 나의 나의 경험에 비춰서, 내 경험에 비춰서 이걸 한번 풀어 가보자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중에 이런 걸 풀어 갈 때. 이제, 이제 시몬과 같은 상태를 찾는 거죠. 애썼지만 뭐 실패했던, 그냥 메말했던 실패, 뭐 좌절, 절망, 어떤 메마름, 흐트러진, 뭐 부서진 상태, 뭐다 비슷할 것 같아요. 무기력. 이런 경험들 나의 저에게서 찾아보자면 이제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이제 신학생 때군 제대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대하고 일찍 제대했어요 3월 달에 그리고 1년 뒤에 복학이라 막 되게 군 제대, 제대했으니까 쉬고 싶고 피곤하기도 했으니까 쉬고 싶고 뭐 굉장히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웃음> 타이틀은 신학생이지만 삶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할 만큼, 일반 사람만큼도 못할 만큼 막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뭐 기도는 뭐, 뭐 어디 갔는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굉장히 저한테는 이런 실패와 그 메마른 고갈 무기력의 상태였어요. 시몬과 어쩌면 비슷한 듯한 하여튼 하여튼 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죠. 무기력하고 영적인 고갈. 그때 저에게 누가 다가왔는가? 저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뭐 어쩌면 예수님하고 조금 연관이 될것 같아요. 엄 어머니가 이런 저를 하루 이틀 보는 건견딜만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견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니가 그리고 신학생이라는 신학생인데 아들이 그래도 신학생이라는 사람이인데 저렇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어떤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한게 뭐냐면. 였 묻지도 않고 피정을 신청해 놓으셨으니까 가라였어요. 피정을 신청했으니 가라 네. <웃음>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 제시 이거 마치 예수님이 네, 그물을 던져라. 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제시한 것과 비슷한 음, 그런 어떤 일이지 않을까. 네. 무기력에 있던 저에게 예수님이 그런 제시를 이제 한 거죠. 네, 피정을 가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갔어요. 짜증과 아, 왜피자 그런 걸 신청해 놨고. 왜 그런데 어? 그 허락 얘기도 안 하고 허락이래. 그 얘기도 안 하시고 뭐일방적으로 신청해 놓고 가라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나 갔어요. 네, 이것도 약간 베드로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전문가 아니에요. 어부가 아니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어쩌면 밤새도록 했어서 어부 평생 어부였던 사람이 오늘은 허탕치는 날인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저 저 사람이 물론 군중에게 막 대단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도 어쩌면 약간의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저도 아 짜증났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것과 조금 연관이 또될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금을 던졌을 때그 결과가 어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네, 물고기를 잡았죠. 그 굉장한 물고기를 잡은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 대반전 말하자면, 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거 저는 이렇게 피정에 갔을 때 억지로 간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갔어. 그말에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 의 말씀에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 피정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향신기도라고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미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정립한 관상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향신 기도라고 되게 이제 침묵하고 침묵에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침 하느님 마과 이제 우리가 행위하지 않고 뭔가 활동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느님하고 충분히 이렇게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여튼 이것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여튼 그런 기도예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그래서 이, 이 기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향신 기도라는 걸 배웠고, 이 기도가 제 영적 여정에 완전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아, 하느님을 이렇게 침묵 안에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 열심히 그동안 묵추기도 열심히 하든지 뭐뭘 열심히 해서만 이렇게 하느님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존재함으로, 그냥 현전함으로서 하느님과 와도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완전히 반전의 기도였고, 너무너무 편안한 기도고 지금 지금 이제 그때가 신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지금까지. 그래서 제 영적 여정에 완전히 이 뿌리예요, 뿌리. 핵심이에요, 핵심. 저를 이렇게 이렇게 충만하게 해준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 주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아유, 그냥 던지라니까 또 한번 해 보자. 어쩌면 기대 없이 하란 대로 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구기을 잡았죠. 저도 비슷하게 아유, 뭐, 그, 그런 걸 가라고 신청해놨냐고, 근데 돈 내고 다 했으니까, 알았어요. 한번 갔다 올게요. 한번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런 기도를 배웠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복음에 베드로와 저하고, 저의 경험하고를 이제 이렇게 연결, 충분히 연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연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초점에 번, 벗어난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배워가고 있는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맛을 본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본것 뿐이에요 그래서 네 어쩌면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선생님에게 이게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을 던진 것하고 제가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뭔가 행동한 것이 아주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어머니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 갖고 있는 신뢰감만큼은 없었을 텐데 어쩌면 베드로는 더더큰 어떤 경험을 할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이 당시에는 저에게 베드로가 체험했던 예수님하고 약간의 유사한 비슷한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저는 제가 <웃음> 이게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의 이제 제가 한 차원에서의 묵상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아이들도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공유해 드린 거에 마지막에 이제 인퍼런스 뭐 추론에 여기 이제 마지막 네모칸 녹색 네모칸에는 아이들이 이거 이런 자기들의 경험을 이제 다 나, 이제 그 그룹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자기들의 체험 그리고 베드로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답을 쓸 때는 이제 여기다 쓸 때는 나, 나는 내가 체험한 경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 이야기 이 스케마에서 얘기를 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무엇을 쓰냐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게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이런 경험이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하고. 베드로 그래서 여기 주어가 베드로가 돼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경험한 거에 비추어서 볼때 베드로도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스케마는 베드로를 이해하는 굉장히 큰그 도구죠. 근거, 근거, 증거, 증거 자료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그 묵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힘 있는 묵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나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했나보다 베드로가 뭐뭐 뭐, 뭐 그런 차원이 아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베드로도 아마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이런 체험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는 베드로를 주어로 이제 아이들이 답을 이제 적도록 하는 그 난입니다. 다시 예, 여기로 아까로 가면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질문은 아까 이 질문도 유형들이 있어요. 비, 추론의 질문도 있고, 이건 추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왜 베드로가 왜 그물을 던졌을까? 어떤 건 비교 대조를 할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탄화에, 사탄하고 유혹에 빠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유혹, 광야에서 유혹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사탄이라는 게 극명하게 대조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비교 대조의 방법론으로 또 아까 그 그거는 하나의 그 틀이고 이거는 이제 추론의 방법을 썼을 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비교 대조는 또 이렇게 비교 대조 표를 또 있어요 이게 툴이 있어요 툴들이 있어요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툴을 갖고 또 새롭게 다른 보험은 다른 방법으로 애들과 이제 묵상을 이렇게 이끌어 갈수 있고 뭐 예측도 있고 결론을 어떤 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어떤 본문 텍스트를 우리가 잡고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추론 안에서는 더 깊이 아, 제대로의 느낌은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심경, 느낌들 같은 또 세부적인 질문들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갈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디테일, 지문의 디테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보 차원의 그런 것들이에요. 시몬은 어부했고, S에 실패, S에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했었지만 실패했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이게 이제 디테일이에요. 복음에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스케마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경험.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학생 때그 어머니와의 그 어머니하고의 그런 경험을 이제 그 표에 작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 보기. 그거를 이제 그 본문과 본문도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벤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경험도 하나의 사건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어머니와의 사건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두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하는 거는 교수자와 피교육자, 그러니까 봉사자와 예신들 간의 긴밀한 사고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연결시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 말씀드리지만 봉사자들이 양성, 봉사자들이 이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봉사자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네, 고고 작업이에요. 상호 작업 작용은. 예, 네, 그리고 이제 위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하면. 이제 이제 요것과 디, 이제 성 본문에 나왔던 그런 어떤 디테일들과 내 경험을 이제 연결, 자꾸 연결. 이제 쳐서 이제 이제 추론을 아 베드로는 그래서 내 경험을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나는 이래서 이렇게했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또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더블 체크하기는 이제 이게 이제 요 지금 요거 요거 지금 우리 이거 오장오절 갖고만 해도 이렇게 지금 벌써 2, 30분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절 갖고도 또또 예, 또 다른 면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더더더 더, 더 조합이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조합이 될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더블 체크 다른 본문 다른 본문을 갖고도 질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답을 해보는 과정이 이삼사 번의 과정 계속 이거는 요것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답정 아까 얘기했는데 마지막 네모칸에는 예, 답을 이제 쓰는 건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아내경험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배드로는배드로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미 왜냐하면 이미 내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스케마를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게 하나의 방법인 거죠. 오늘 이 복음을 아이들과 했을 때이 구절을 갖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하고 나눔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있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작업이긴 한데 굉장히 이 이런 이 아이들도 이런 경험들이 잘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또 놀랍게도 복음의 그심몬과 말씀 안에 그 인물들하고 내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처음에 메타인지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내 삶을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뭐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가까운 내 얘기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래서그이 훈련이 정말 잘 됐을 때 정말로 저는 이보다 좋은 양성이 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뭔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준 같이 하느님 안에서 사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아주 훌륭하지 않까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체험한다면 되게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뭐막 그런 거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왜냐면 이건 근거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근거가 하나인 것보다 근거가 열 개, 뭐, 그리고 특히 내가 경험한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더 없이, 더 없이 이제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약간의, 오늘 아까 선생님한테 살짝 그랬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이렇게 참여한 분 분들에게 나눠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마 궁금고 예, 그런 그래서 예, 이제 뭐 예, 음소거를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은 음소거를 하시고 예, 마이크를 켜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 답변하고, 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놔두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뭐, 뭐, 아무 얘기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네. 이게 조금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것부터 한번 궁금해서 아이들이 아니라 아니 아이들보 아니라 여기 지금 들으신 들으신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살아났겠다 그죠? 어떠셨는지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또또 저기 해야 되겠네요. 지목을. <웃음> 다시 하십 분 용기를 내시죠 누군가 시작하면 말될것 같은데. 궁금한 것도 괜찮고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장 성당의 이재식 성소 분과장입니다. 예. 이 비디오가 저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려는데 그냥 이렇게 네, 네, 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상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톤에 닿게 이렇게 아, 이들이나 이제 스스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러면 네. 이 학생이 정말 이제 신심이 깊고 이제 성서구절에 아주 이렇게 잘 젖어 있고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는 좀 드문 것 같지만 어쨌든 복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같고 네. 근데 또한 부분은 또 이제 학과 생활이나 지금 또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또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정말 이 좋은 성서 구절에 좀 구체화되고 정말 이렇게 손에 닿는 내용을 좀더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지금 아. 아직은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은 잘못 해봤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좋은 예, 저기 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뭐 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없으십니까? 있으신, 있으신데 용기가 안 나시죠? 그러면은 제가 또 마이크를 열어 드려야 되겠네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웃음> 드리는 분이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복수동 형제님에게 조금 부장님께 <웃음> 복수동의 현현 주소와 예신의 현 주소와 오늘의 뭐 하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웃음> 어, 제가 이번 모임 좀 처음 오 처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성소분과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데려갈 수 있을까. 특히 네. 이 성소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좀 이끌어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요즘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아, 성소 그러니이 모임에 한번 시간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좀 꼬박꼬박 참석을 좀 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나왔었는데요. 아, 네네. 오늘 이 하는 것들을 봤는데 되게 취지도 되게 좋고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웃음>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갖고 본인들의 경험들을 얘기를 할때 네. 아이들 이제 한몇 명을 기준으로 한 조로 이렇게 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여러 명과 한다면 그 아이들의 그 경험들을 좀다 듣고 해야 되는데 어... 시간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간적으로 그 부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네. 또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제가 저희가 좀 이렇게 오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은 저희들도 네아 그것들을 내 경험하고 비추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되게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아이들도 그 경험이 우리보다는 좀 부족하고 좀 적을 그렇죠.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것들을 잘 이끌었을까 잘 이끌어 낼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은 좀 되긴 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어쩌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시간적으로 아이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아,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네,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당장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하고 음. 이제 계속 작업,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지금 제가 다 적고 있는데 한번저 던져볼 수 있을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과연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이끌어낼 만큼의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죠? 그런, 그런 음. 그 이야기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가급적 열명의 한 그룹 정도로 이제 반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걸다 듣자면 굉장히 이제 막 엄청난 시간이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아마 그 수업, 뭐랄까, 수업을 수업 운영하는 방식 방식도 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모임 방식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해 주시면 좋겠네 좋으십니까? 우리 잠만요 김선중, 자매님한 <웃음> 말씀 하시죠. 말씀 안해보시겠던아요아죠 안 네. 에, 저는 저는 저는 는예는동는당성저공과는입니다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세 번째 는 아. 저는 오늘 그는 음, 메타인지 활용 저상은 제가. 봤을 때 성경 말씀을 이제 네. 아이들이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적용해서 묵상할수 있게 한다는 데는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 성당 그 예신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2명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도 그 성경 구절에 비추어서 경험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생각해 생각이 나지 잘안 나는데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면 경험 부족으로 네.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그 경, 계기가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음, 경험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음, 성인인 저도 그런데 네네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니다네네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정말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그런 충분한 경험을 했을까 라는 어떤 의문들 충분히 나눌거리가 있을까 나눌까 라는 어떤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도 양성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진짜 그 그죠 중일부터 예를 들면 중일부터 애들이 중이중삼요런 과정 요런 방법론에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면 분명히 삶을 이제 보는 눈도 조금씩 조금씩 자랄 것 같고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조금 우리가 뭐 당장에 애들이 그저 단 처음 모임할 때 애들이 이렇게 뭐요 막뭐 이상하다 같더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그런 충격을 아마 충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완화시키고 아이들이 부드럽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걸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가 거듭 강도하지만, 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 지점에 와 있어요. 한 거의 20명은 충분히 이렇게 하려면 20명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일단은 구성을 하에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일단 그 봉사자들이 잘 이제 좀 모집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이 여기 계신 분과장들이라든지뭐 뭐뭐 문과위원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 중에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신부님들한테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제 좀한 가지 솔깃한 얘기를 <웃음> 드리자면 분명히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확실하게 뭐냐면 이런, 이 메타인지 방식으로 묵상 아이들과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 봉사자들이 양성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그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상을 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네. 그거는, 그거는 이 봉사자가 됐을, 봉사자로 봉사했을 때 이렇게 얻게 되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저도 이거 네번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하고 하면서 복음을 읽을 때 너무 새롭고 재밌고 예수님의 질문이 되게 다가오고 되게 예수님이 질문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구나 뭔가 사람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안식일에 뭐뭐뭐 뭐 등등 뭐 수많은 질문들로 제자들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이런 틀로 복음을 읽으니까 뭔가 굉장히 저어 안에서도 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을 단순히 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신들 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주일학교에서도 쓸수 있을 거고 뭐 소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좀 거창한 꿈을 꾸자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교재도 만들 거고 다할 거거든요 이제 아주 이제 선생님들 교재도 뭐 가능하면 교환 교재를 만들 건데 그것을 우리만 쓰기엔 굉장히 아까운 교재가 될거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예요 이게 지금 아마 여기 계시면 저도 메타인지를 뭐 처음 들어봤기도 했는데 그런 방법론을 갖고 뭔가 사회 교육의 방법론을 갖고 교회에 이런 특히 더군다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북상한다는 것은 왜냐면이 우리 같이 동반해준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거 교회 안에서는 아마 최초일 거다. 뭐 외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는 모르겠고 한국 교회에서는 적어도 거의 최초일까 우리 잘해잘 해봅시다. 막이기 <웃음> 아무튼 그런 일이 됐습니다. 또 누구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시간이 이제 길어진 관계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 이번에는 세종 프란치스코 성당 자매님 말씀 예전에 안 하셨죠 하신 적이 있으신가 예안 네, 하신 것 같아요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네 네, 됐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아 처음 들어서 와잘들었고요 어, 제가 그 말씀 쭉 들으면서 약간 음 들으면서 느낀 거는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적이에요 되게 좋고 좋은데 저희 아들이 중2인데 네.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집에서 자주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음, 아, 중2짜리 남자의 입을 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웃음> 예, 예. 근데 이러, 이 내용은 좋으나 그 입을 어떻게 열지. <웃음> 아주 현실적인 그 방... 얘기네요. 맞아요.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아. 어,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듯이, 뭐, 뭐, 40년, 50년 산 저희들도, 뭐, 그, 이 내용하고 저희, 뭐, 인생하고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더, 그, 생각이 더, 뭐라 그러죠? 쌈빡하다고 해야 하나요? 네. 약간 그럴 게, 딱 뭔가를 어른들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을 입 여는 데까지만 잘 들어가시면 어,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 내용도 좋지만 일단은 네, 입을 열게끔 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어, 고거를 예. 우선 더 이렇게 맞아요. 약간 중점을 두고 처음에는 다가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니다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유했던 자료에서 보셨듯이 봉사자와 그 아이들하고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저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봉사자와 아이들하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제 쌓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신선하고 뭔가 이렇게 쌈박하기도 하고 오픈될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질문지를 만들 때 어떻게 질문지를 만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몰아가는 질문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믿는 거야 애들은 오늘 예수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어떤 투심 뭐 결단, 결심, 뭐요런 메시지만 그거만 깨달아도 성공이다라는 그내 안에 틀이 있어서 질문을 만드는데 다 그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죄송한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고. <웃음> 이거는 강요, 강요와 같고 애, 질문이라는 것은 애들을 신뢰하셔야 된다고. 신부님이 물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애들이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들로 하여금 오픈된 질문들 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얘기를 할수 있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어떨 때는 될 수도 있고 방향이 엉뚱할 수도 있으나 그 질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숨 막히는 질문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 그 그렇게 그뭐열 열 수가 없다 그리고 애들을 신뢰하라 신부님 자기가 교육 그분이 이제 15년 동안 이제 메타인지 방식으로 이제 해오신 분인데 애들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이 있다 생각보다 생각이 있다 <웃음> 애들 실례해라 그때 저도 한방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애들 되게 못 믿고 있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이제 애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잘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물론 우리 예심모임이 이거 한다고 지난번에 부재님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부재님들 이제 대표자들이잖아요 봉사자들 대표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부재님들이 이제 요것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신 모임 안에 이게 한 꼭지로 이게 당연히 핵심으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당연히 애들하고 친교 모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할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메인으로 이제 가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도 한 시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었네요. 그래서 이 모임이 어쩌면 아직도 좀좀 좀 제가 이렇게 좀 정리가 좀잘안 됐는데 그 한주는 이렇게 고민 중에 한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복음을 우리도 한번 우리도 계속 묵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두번 하니까 한 달에 또한 번은 이제 그 우리가 교회 문헌들 중에 성소와 관련된 문헌이나 지침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건 좀 장기 프로젝트처럼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읽어 읽어 가면서 그거를 갖고 뭔가 이렇게 뭐 아니면 그 성소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성소가 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정에 관한 뭐 글들 문헌들 뭐 그런 가르침들 이런 거를 좀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향을 잡아서 한주는 그거 한주는 뭐 이렇게 말씀 갖고 이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오늘도 한 스물두 분 정도, 세분 정도 오셨던 것 같고 또 낮에도 뭐한 여덟 분, 열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봉사자로도 예, 이렇게 조금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성서국으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청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시고 좀 고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이게 우리가 성소 위기 위기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뭐 위기인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좀좀 같이 하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튼. 긴 시간 또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일들이 저희들을 위한 일이기보다 또 우리 교회 또온 세상을 위한 큰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함께 도움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리고 뭐 분과장님들 뭐 분과위원분들 또 예신 부모님들 많이 많이 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